이 티제는 연인과 진지한 얘기를 시작하면 끝없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. 별로 안 친한 관계라면 적당한 선에서 커트하지만 연인 관계일 때이 티제도 경청해 두면 언젠가 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민감한 주제를 연인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습니다. 민감한 주제에 대해 경청하고 맞장구치면서 이티제 본인 기준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들을 말합니다. 여기서 이티제는 모든 정보를 100% 공개하지 않습니다. 본인만 알고 싶은 정보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연인의 민감한 정보들 또한 딥러닝 대상이 되며 연인이 다시 추가 설명할 일 없도록 이티제만의 저장 공간 한 곳에 묻어둡니다. <목소리도> Bonin Dung Fan Yu y o n g s a n Vlog, ASMR Dung,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 Nader, Uchuk s a n Dan Card Lul Click Hag a i d Hajuse Yor.